상단에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클릭하시고 테이블 표시를 클릭해주겠습니다. 사용현황을 더블클릭하시고 회원 더블클릭 강사 더블클릭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내용이 다 안보이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내용이 다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이제는 사용현황 테이블에서 회원 코드를 회원 테이블에 회원 코드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편집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랑 삭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무결성 유지를 체크해 주지 않으면 업데이트나 삭제가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참조 무결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무결성이 뭐냐면 만약에 회원이 있는데 가나다 라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 가나다 회원의 회원 코드는 1인데 가나다 회원은 커말 2급을 한달 동안 수강했습니다 근데 회원 코드로 연결이 되어있죠. 그래서 회원 코드를 통해서 아이 사람이 가나다구나 를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에 보니까 회원 코드로 여기도 연결되어 있겠죠. 지저분해서 연결선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1번이니까 이름은 없지만 연결선을 따라가보면 회원 이름이 가나다 인걸 알수 있죠. 가나다는 다시 커말 1급을 두달동안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여기에 있는 해원 가나다를 삭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해원에서는 가나다를 삭제했는데 사용현황에서는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장님이 우리 해원들 수강내역 좀 확인해 볼까? 그리고 나서 수강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커말 2급을 배운 학생이 있습니다. 누가 배웠는지 확인해 보려고 회원코드 1번을 찾아보니까 회원코드 1번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군지 알수 없는 유령회원이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료값이 있는데 어떤 자료값이 참조하는 내용이 반드시 있는게 참조 무결성 유지입니다 그래서 회원 코드 1번이 있으면 반드시 회원 테이블에 회원 코드 1번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조 무결성 유지입니다 근데 참조 무결성을 유지한다는 건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에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가나다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삭제하려고 하면 참조 무결성 유지가 체크되어 있으면 없는 애를 참조할 수 없는 게 참조 무결성 유지죠 그래서 얘를 삭제하려고 해도 참조 무결성이 체크되어 있으면 삭제가 안됩니다 그게 바로 참조 무결성 유지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이걸 꼭 삭제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삭제를 하고 싶을 때는 관계 편집 창에서 보시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하면 뭐가 활성화되냐면 레코드 모두 삭제가 활성화됩니다. 여기를 체크해주면 가나다 회원을 삭제하게 되면 회원 코드의 1번이랑 연동되어 있는 커말 1급의 가나다 그 다음 커말 1급의 가나다 같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입니다 그 다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회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회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숫자를 한자리로 쓰는게 너무 불편해서 두자리로 고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로 쓰지 않고 회원번호를 01로 고쳤습니다 근데 01로 고치면 여기가 1이라는게 없게 되죠 참조 무결성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01로 고치면 참조하는 모든 필드의 내용을 똑같이 고쳐주는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01 01로 바꿔서 01을 찾으면 가나다 01을 찾으면 가나다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가 됩니다 관련 필드 업데이트나 모두 삭제나 참조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각 테이블은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할 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용현황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회원 테이블의 레코드와 강사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이 말도 참조 무결성 유지를 말하는 겁니다. 두번 나와 있어서 실수로 이걸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아닙니다 참조 무결성 유지가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회원 테이블의 기본 키가 변경되면 사용현황 테이블의 외래 키필드도 변경되도록 같이 변경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두 업데이트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두 개만 체크해 주시고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원 코드 하나에 사용 현황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다 회원이 커말 1급도 수강하고 커말 2급도 수강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일대 다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갑자기 분신수를 써서 가나다 회원이 두 명이 될순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만든 내용이 실수가 있었다면 선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관계 편집이 다시 뜹니다. 그래서 체크가 잘못됐다면 다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 예를 누르시면 관계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사용현황에서 회원으로 드래그 했는데 회원에서 사용현황으로 드래그 하셔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만들기 누르시면 똑같이 1대 다가 나오죠 그래서 꼭 사용 현황에서 회원으로 드래그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강사 코드를 강사 코드로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는 체크해 주시고 다른 지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래로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시험에선 시간이 부족하니까 굳이 아래로 드래그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계 설정이 끝났으면 닫기를 누르시고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